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9회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 오늘은 어, 셋중 하나 이상 인데요 어, 이번 2차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어, 하나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상당히 기대가 좀 됩니다 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어, 이번 주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이번 주에는 어, 그 자료를 평소보다 좀더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도움이 될 자료를 좀몇개더 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네수중 필출, 어, 한 수가 약수였죠. 그래서 세수중 필출로 일단 보시고 어그 약수로 빼는 것은 어, 나중에 어, 그세수 중에 없으면 살펴보시라그랬어요그 다음에 어, 어제죠 화요일 날은 두개 방송을 했는데요 어, 1부에서는 둘중한수 어, 원래는 네 수인데 네수 중에서 두 수가 약수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수인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2월 수를 어, 압축을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 셋중 하나 이상 필출, 이렇게, 어,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죠. 셋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세 개의 그룹을 가져왔어요. 어,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어, 즉 10, 어, 저, 10의 배수죠. 그 그렇죠? 어, 10의 배수, 어, 0끝수죠0끝수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인수 8끝수죠그 다음에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수, 이렇게 3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 0수입니다 어, 0수 요거,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연멸 중이죠? 어, 거 어, 출할 가능성이 있고, 좋아 보이는 수도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뭐, 각자들 다, 아, 이제, 자료가, 이제,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셨을 테니까, 이제, 한눈에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엔 팔급수입니다팔급수가 어, 이렇게 8급수도 이번 2차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4일별 중이죠. 어, 팔급수요 다음은, 어, 1으로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이제 출할 시기가 꽉 찼어요. 이거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8연멸 중인데, 1회에서부터 1038회까지 8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꽉찬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2차에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어, 1회에서부터 1038회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 8연멸이 최근입니다. 1009회부터 1016회 아, 여기가 아, 8연멸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 7연멸 이내에서 다 아, 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에차는이 아, 4수 네 중에서 한 수는 아, 꼭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마무리 하실 때 잊지 마시고 꼭 여기서 어,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2차부터는 그렇습니다. 어, 현재 타이 기록이고 그 8연멸이 최근이기 때문에 음,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3개의 그룹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3그룹을 합치면 현재 4연멸이에요. 4연멸인데 1회에서부터 1038회까지 어,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연멸이 12번 있었거든요.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4연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 이상은 무조건 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번 차에는 어, 이 차에는 이 별랑카페는 어, 세 그룹이 모두 출해 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그룹에서 잘 고르시면 일단 5등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이제 중복수가 출해주면 이제 5등이 안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아, 세 그룹이 이번 에차에는 아, 모두 기대가 되는 회차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수요일 방송 마치고요. 오늘 어, 오후에 어, 오후 늦게 쯤에서 어, 자료 하나를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다녀올 곳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 어쩌면 저녁 늦게... 밤늦게 자료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추가 자료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